일단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 문제가 무엇인가? 일본 석이라는 일본의 소설책에 가까운 책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에게마저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민망해서 말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무분별한 엘리트주의자 문재인의 정권 들어서 그가 다시 식민사학자들에게 청문학적인 혈세를 퍼부어줬고 현재는 임나일본부가 다시 고개를 들었으며 그들이 다시 고대 가야사를 대놓고 왜곡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의 일종의 조선 총독부인 임나일본부를 두고 경영했다는 것이다. 굳이 말도 안 되는 야사를 가지고 왜곡을 감행하는 이유는 투쟁심이 남다른 호남 사람들에 대한 정신 테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호남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기를 에이 조상님들에게 왜 반일 감정을 갖고 그래? 이러한 것을 시도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무이 될 것이다. 학자들이 제정신으로 왜 그러겠어? 최근 대통령실에 정치적인 집회를 하는 사람의 누나 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시끄러운 것을 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댓글 부대를 수사한 설례가 있다. 한국에서는 프라이를 자처하고 나선한 자를 이해관계가 맞는 조직이 밀어준다. 학자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아예 쓸만하다. 그리고만 이렇게 판단되면 어딘가에서 밀어주는 것이라는 것은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정확히 지적을 할순 없어도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비춰볼 때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리라는 자는 그렇게 형성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의 역사를 일본에 넘겨주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런 토론도 양쪽의 의련 수렴조차 없었다고 알고 있다. 우리들의 역사에는 좌우가 없다. 군사 기밀과 역사를 파는 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정상국가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갔다 역사부터 망하고 뻘짓거리를 하고 일정도 생기고 국사를 외면하고 외세를 칭송하면서 나라가 망했다. 역사의식이 있는 자, 국내에서 만주에서 끝까지 투쟁을 하였다. 대학자 서길수는 한국인이 끓는 물 속의 개구리들이라고 비유하였다. 여러분이 살다가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봐야만 한다. 요즘에는 식민사학의 아바타 중한 사람이 또 6세기의 사신들을 그린 양직공도를 문제 삼으며 오지도 않은 사신을 그려놨다고 하거나 허위의 사신을 그려놨다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 사신은 당시 외교관을 말합니다 죽음의 신이 아닙니다 외교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협소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걸 공부하셔야 해요 양직공도 작전을 펼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렇다 한국 삼국의 사신들의 모습은 후덕하고 깔끔하고 고급 문명의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 사신은 보시다시피 정신병자처럼 그려져 있다 이걸 일본의 6세기 사신의 모습을 허위의 사실 또는 오지도 않은 사신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하는 작전일 것이다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해야 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쪽팔리는 것이다 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린 임나일본부설의 중심코어는 AD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일본이 한국의 남부를 침략해 식민지화하고임나일본부라는 조선총독부 같은 것을 놓고 경영했다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의 고대사는 일본사라는 것이며 일제강점기 때 일왕의 특명으로 한국사 왜곡 프로젝트에 의해 가공 확립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삼국과 일본의 문화와 국력 차이를 남조의 그림 유물인 양직궁도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대 한반도의 제국을 경영했다는 것인가? 하물며 일본은 철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다. 이 말을 현대로 말하자면 군수공장이 없다는 것이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누가 쳐들어오면 똥개도 집에서는 절반 먹고 들어간다고 홈에서 방어할 때는 손에 잡히는 뭐든지 들고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싸울 수는 있다. 현대전에도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침략한다 해도 공격하는 나라가 방어하는 나라를 쉬이 제압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일본이 철제 무기를 6세기까지 효율적이고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구려 백제 전성기 때뭐 이런 애들이 작대기라도 들고 쳐들어가서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침공하는 국가라고 하니까. 그죠?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 군사력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강했다. 중국 중원의 국가들보다 훨씬 강성했다. 그런데 얘네가 신공왕후라는 여자를 앞세워서 신라를 정복했더니 뒤이어 고구려와 백제도 와서 항복했다더라는 소설책이 일본서기인 것이다. 뭐 하나만이라도 식민사학자의 마음에 안드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위소로 몰리는 한국의 잡대로서는 이건 삼국 야사 수준도 안되고 현대 삼류 무협지 같은 것이다. 아마도 신라에 오기는 왔다고 치더라도 동네 어부들이 살려달라고 절하고 물고기를 가져다 바친 이야기를 비약적으로 다르게 바꿔 쓴 것은 아닌지 이건 삼류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고 원래 세계학술에서는 먹히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만은 먹힌다. 그것은 식민사학과 언론 카르텔의 눈과 귀가 멀어서 그럴 것이다. 여러분은 여기서 생각하길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게 함정이다. 어지럽게 하여 진입장벽을 높게 치고서 여러분의 그 무지와 행동에 계생하는 게 식민사학이다. 물론 일본의 오더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 일이겠는가 여러분의 무지만 믿고 하는 짓들이다. 그들은 여러분만 믿는다. 식민사관 탈출은 진흥순이다. 식민사학은 학문이 아니라 여론전이다. 알면 제이 말이 절대로 무리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 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본 서기는 AD 720년에 일본 관청에서 편찬한 첫 관찬사서다. 이 책은 그들이 말하는 신대로부터 집통천까지 그들의 개보와 치적, 국제관계, 국내 상황 등을 한문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일본 서기는 우리의 잣대로 치면 야사 모음집 같은 거거나 현대의 소설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을 쓸때 일본인들은 많은 사료들을 모방하였는데 특히 백제석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백제기, 백제보기, 백제신찬 등의 백제설을 굉장히 많이 차용하여 비슷하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전설이나 기록, 또는 어디서 본서화라거나 약간 수정하여 그런 서화비스무리하게 적어놓고 중국의 설화는 그대로 베낀 것도 많기 때문에 사료로서는 쓰일 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설 이전에는 일서월 일본운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출처도 적지 않고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적은 부분에서는 가필, 수정, 변개 다르게 바꿨었다. 그리고 조작도 심각하여 사료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위선아 야사 수준인 것이다. 대학자 이덕일의 한국통사를 인용하면 이렇다. 일본 서기는 663년에 백강전투로 백제가 멸망한 지 57년 후인 서기 720년에 야마토 외의 지배 세력이던 백제계들에 의해 편찬되었다. 여기에 몇 가지 편찬 원칙이 있었다. 첫째, 빨라야 AD 3세기 말경에 가야계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시작하는 야마토 외의 기년을 BC 606년으로 해서 약1 0 0 0년 정도의 역사를 창작했다. 둘째, 상국, 백제를 제후국으로, 제후국인 야마토외를 상국으로 바꿔서 서술했다. 셋째,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등은 모두 야마토 외에 공납을 배치는 속국으로 조작했다. 넷째,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하여 세운 분국들과 본국의 사적을 뒤섞어 놓아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임나일본부는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그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AD 369년에 야마토 외가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562년까지 통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야에 가야를 통치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 위치로서 한반도 남부의 가야가 곧 임나라는 임나가야설이다. 인나 이어 삼국사기는 가짜로 몰면서 일본 서기를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분야에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최재석 교수는 가야는 임나설은 일본 서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필자는 아무리 읽어도 일본 서기에서 가야와 임나가 동일한 나라라는 기사를 찾지 못하였으며 또한 가야는 물론이려니와 이른바 임나가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왜곡 주장은 삼국사기가 조작 전설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 사계에도 학 영향을 주어 한국 학계의 통설 내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병도, 김정학, 이기동, 김영구처럼 가야와 임나가 동일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공언은 하지 않더라도 양자가 동일함을 전제로 하고 논리를 전개시키는 사람도 있다. 최재석 임나 외국사 비판 통일신라 발해와 일본의 관계 1993년 이어서 임나 가야서를 처음 조직적으로 퍼뜨린 세력은 메이지 시대 일본군 참모본부였다. 참모본부는 고조선 강제 개항 6년 후인 1882년 임나고고 및 임나명고를 가능해 임나는 가야설을 퍼뜨렸고 이듬해에는 참모본부 소속 간첩인 사코 가케노부 중위가 만주 지안연의광개토대왕릉의 탁본을 가져왔다. 비문은 2년 하단과 3년 상단이 심하게 손상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임나가라 안나처럼 일본의 유리한 용어는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조작설이 신빙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나카미치오, 쓰다소키지, 이만시류스에마스 야스카스 같은 일본 관악자들에 따라서 임나의 강역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사실은 임나가 애초에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아무런 사료가 없다는 고백의 다름 아니다. 2015년 4월 일본 문무성의 검정을 통과한 8종의 일본사 교과서 중 4종의 교과서에 임나일본부가 다시 실렸다. 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극우적으로 올라가면 임나일본부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고 다시 정한론의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수한 고대사 논쟁이 아니라 첨예한 현대사가 되는 것이다. 이덕일의 한국통사 110페이지. 이와 관련하여 일본 학자들도 조작이라고 하고 있다. 유명한 역사학자 나우키는 일본의 허상과 실상에서 신공왕우 이야기는 야마토 조정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공왕우라는 가공의 모델로 창작된 가공의 설화라고 했고 고대사 연구가 이노우에는 조선사 입문에서 일본의 신라정복은 옛말 같은 소리라며 일본에서 여제가 원정군을 지휘한 예는 7세기 중엽에 제명여제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휴수지역에 가던 일밖에 없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역사 왜곡 전문 조작단인 관학자들을 내세워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조작되었다. 이 역사 왜곡 프로젝트 자체가 한국 점령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 책을 가지고 한국 고대사를 조작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나간 옛날 일로 말하고 웃고 넘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의 현실도 어떤가? 를 진행하는 책에서 보니까 역사적인 사료에 그 일대를 김문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이게 신일 사료라는가? 그러니까 이제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 다른 어느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문제는 학문적 논쟁이 있는 게 있는. 이거는 조금 전문가 그러면 이게 가르마가 터진 영향이... 다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맞죠? 자신의 주장애를 굽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주장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일본이 움직이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일본이 왜 그렇게 거기다 돈을 쓰고 있겠는가 일본은 지금도 당신의 머릿속에 숙주로 들어와 있다 역사 문제는 시시콜콜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지금 당신 안에 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면서 옛날 프랑스처럼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못했다는 핑계를 대는 당신들 그리고 언론과 식민사학자 그 아바타들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핑계될거 하나 없다. 김득환 교수는 왜곡된 일본 상고사라는 글에서 한국의 옛 사료에는 임나라는 문구가 세 곳밖에 없다고 제시하였다. 첫째는 광개토비 10년의 복이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하고 쫓아서 임나 가라에 이르렀다. 둘째는 봉림사 진경대사 탑비 대사의 휘는 심의이고 속성은 김씨이며 그 조상은 임나의 왕족이라. 셋째는 삼국사기 열전 제 6강 수조 왕이 기뻐서 늦게 만든 것을 한탄하여 물어 가로돼 그대 성명이 무신용하며 대답하여 가로돼 신은 본래 임나의 가량사람으로 이름이 차두입니다. 왕이 가로돼 내가 경의 두고를 보니 가히 강수 선생이라 칭할 만하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볼때 임나는 가락국의 한 고을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가락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것 이어 다 김득홍 교수는 임나일본부라는 말이 일본 측이 만든 허구라는 점을 세 가지를 들어 지적한다 첫째 일본이라는 국호가 서기 702년 대보천왕 원년에 사용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서기가 임나일본부의 사실을 백제보기에서 인용한 것은 연대의 뿌리가 맞지 않는다 둘째 임나일본부의 장관이었다고 하는 이쿠한 오오이라는 사람은 현지 정관으로서 십수년이나 활동했다는데 그 임명 시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활동 내용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셋째 일본 서기의 흥명천왕 2년에서 14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임나일본부가 정부기관으로서 활동한 내역이 일체 나타나 있지 않다. 실지도의 명문은 써있음과 같이 당연히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것으로 봐야 맞다. 한국과 중국을 흠모하여 역사를 조작해서라도 사랑스럽고 싶었던 일본인들이 빚어낸 희극이다.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이런 면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도 그들이 욕하는 100년 전 조선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1년전 조선인들이 처한 상황, 현세의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인들 각각에게 운명과 개시가 떨어진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아야 한다. 숨으면 조선인들보다 훨씬 더 한심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문제들이 지나간 문제면 이런 말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동생들은 식민지 교과서를 배우고 있고 앞에 김부겸 영상에서 봤듯이 대놓고 한국 고대사를 일본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쓰잘데기 없는 걸로 논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거면 왜 교과서를 신문지 교과서로 해놓고 논의하고 있는가 이 말이다. 이 잘못된 교과서부터 바꿔놓고 햇솔이 픽픽하고 논의를 하든 말든 교과서부터 똑바로 바꿔놓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